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속에서 버섯을 찾으려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느타리버섯을 찾으려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늦가을로 갈수록 버섯이 안보이는데 지금 소개하는 이 버섯은 식용버섯이면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낮은 산 높은 산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식용버섯입니다 색상도 흰색이라서 찾기도 쉽고 이 버섯의 생태적인 특징만 알면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식용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갈색의 낙엽들만 덮여 있는데 멀리서 봐도 확연히 알수 있는 흰색의 버섯이라서 더 찾기가 쉽습니다 이거만 있을까요? 자 요거 하나 제가 채집해서 또 다른 버섯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갈색의 낙엽 더미에서 이렇게 흰색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버섯이 바로 이 버섯입니다 여기. 막 발생한 어린 버섯도 있네요 이거는 조금 녹윤화가 진행되고 조금 전에 봤던 아주 신선한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무당버섯과의 버섯입니다 무당버섯과 무당버섯 속에 목련 무당버섯 또는 흰꽃 무당버섯으로 불려집니다 정식 명칭이 흰꽃 무당버섯입니다 가세 지름은 5cm에서 8cm까지 커집니다. 더 커지는 것도 있어요. 어릴 때는 반원 모양을 거쳐서 둥근 산 모양을 거쳐서 이것처럼 가운데가 오목한 깔때기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어릴 때는 이걸 보시면 어릴 때는 연한 백황색의 가루로 덮여있다가 이 가루들이 점차 탈락하면서 매끈해지면서 또 백색으로 되지만 가운데를 중심으로 황갈색의 얼룩이 생기기도 합니다. 습할 때는 대부분 버섯들이 그렇지만 습할 때는 이 끈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버섯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 흰색의 버섯인데 가장자리로 홈선이 방사상으로 홈선이 생겨납니다. 살 조직은 백색이고 단단하지가 않고 연약합니다. 주름살은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자루에서 약간 떨어져 붙은 모양이고 주름살 간격은 촘촘합니다 자루는 길이가 2cm에서 5cm 정도 방망이 모양이고 자루 표면은 백색이면서 세로로 된 주름이 보입니다 세로로 된 미세한 주름선이 보입니다 이것도 보면 주름선이 터져서 달라졌죠 확대를 해서 보면 세로로 된 주름선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버섯은 무당버섯과의 버섯인데 무당버섯과에는 다양한 버섯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당버섯과는 분홍색, 붉은색 계통의 버섯들이 많은데 이 붉은색 계통의 버섯들은 식도불명의 버섯들이 많고 비슷비슷한 버섯들이 많아서 식용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이 흰꽃 무당버섯 이 목련 무당버섯이라고 불리는 흰꽃 무당버섯은 확인할 줄만 알면 맛은 특별히 뛰어나진 않지만 식용할 수가 있고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식용버섯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을철에 다른 버섯들이 없는 이 낙엽더미 속에서 흰색의 버섯이 돋아나는 것은 거의가 흰꽃 무당버섯입니다. 맛은 특별히 뛰어나지 않지만 많은 양을 드문드문 많은 양을 채집할 수가 있고 독성이 없는 버섯이라서 한번 찾아 나서 볼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철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버섯 중에서 목련 무당 버섯 이라고 부르는 흰꽃 무당 버섯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